이거랑 이거 보여드렸는데 비슷한 컬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 컬러 하고 왔어요. 왜 그래? 왜? 흠이 왜? 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에 뭘 샀냐면요. 토마 짬뽕 할인해가지고 6,000원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샀고요. 된장에딱 찍어먹으려고. 아삭이 상추도 하나 샀고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저도 이번에 먹어봤는데 진짜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스테비아 토마토도 한팩 사봤고요. 요 브랜드 물티슈. 노브랜드 감자칩 오리지널이랑 사워 크림 어니언 두개 사봤고 골빅 생수 하나 샀고 애호박이 좀 비싸서 못 사고 있었는데 990원에 팔더라고요. 애호박 하나 사봤습니다. 후디스 그릭 요거트 한팩 샀고요. 두부 한모 샀어요. 자주 헬스자고리도 하나 사봤고요. 스페송 끝! 엄마가 조금만 노력해주면 될 일을 왜... 대구에서 쇼핑해온 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언박싱도 안 하고 애껴놨어요. 모나미에서 사온 짠! 멜라민 그릇입니다. 분홍색깔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접시 하나랑 작은 볼도 하나 사왔고요. 크기가 작아서 앞접시로 쓰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덜어먹기 좋은 그런 사이즈네요. 모나미에서는 이렇게 두개 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메이크업 포털이 쇼룸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눈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다 사오고 싶었는데 하나만 사왔어요. 고민해 고민해 고민해 고민을 거듭하여 접시 하나만 사왔어요. 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거지. 접시도 종류가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했는데 뭘사야지 두루두루 잘쓸수 있을까 했는데 흰 바탕에 꽃무늬 들어간 게 한식, 뭐 양식 안 가리고 다 예쁠 것 같아서 꽃무늬 접시로 사왔습니다. 생각보다 언박싱이 빨리 끝나고 있네 그리고 대망의 코잔타에서 사온 거를 까볼 건데요. 코잔타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소품샵이 아니라 약간 팝업스토어 느낌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약간 예술... <웃음> 작품 전시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좀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던 샵이었는데 이런 스티커도 챙겨주셨네요. 너무 예뻤어. 포장도 완전 지하 그 자체. 너무너무 힙한 거지 진짜. 이걸 뜯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뜯겠어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리공예 하시는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큰 컵을 사고 싶었는데 마음에 드는 큰 컵이 없어가지고 이 머그를 하나 사왔습니다. 짠!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하나서 거든요? 이거 왜 샀냐면 제가 친구 집 왔다 갔다 하잖아요 친구 집에서 영상 편집할 때도 많고 노트북이면 먹을 거면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름이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 후소개 속으로 카트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뭐 진짜 하나 사도 되겠다. 쉽더라고요. 마트에 장 보러 가도 되고, 짐 들고 다녀도 되고, 가격도 막 그렇게 안 비싸고, 실용적이 보여가지고. 이번에 사봤고, 로티엄시스 네모 핸드 카트 프리미엄입니다. 바퀴가 이륜보다 자륜이 더 편하다는 말이 있어서, 자륜 카트로 골랐고요. 요거를 열면은, 이렇게. 음, 이렇게 뚫쳐지네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바닥이 생깁니다. 저 거기 구경하려다 너무 추워가지고 야 오늘은 그럼 내 걸로 계산하자. 그러면 너 헷갈리잖아. 헷갈린다. 고네 응. 얼마 썼요다니가 써놨거든. 어 어. 나 하나 계산한 것 같은데. 니건 네 아직 남아있거든. <웃음> 우리 이제 유튜브 고마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내바지무부르이 어디까지 들어서 있는 거지? 이 <웃음> <웃음> <웃음> 양반다리를 해서 그런가? <웃음> 미안해. <놀람> 와, 이거 지않겠는 <꼬이지> <놀람> 진짜 지기네 <치긴>. <놀람> <놀람> <놀람> 무슨 깨? 아이 아이고 가요 아이고 가요 이렇게 하안 나와? 알아서 나오네요, 양이 나와 이거를 일단 땡핑을 좀 해주고 이게 일자로 땡핑이 돼야 돼 시럽을 30 정도 넣고 우유도 한180 정도 우유랑 바라 시럽을 막 섞어줘 에스프레소 한도 넣으면 될거 말야 알았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알로 욕구 불만인 것 같다 <웃음> 욕구 불만 간지 슬림. <웃음> 어머 어머 어머 어해 음, 알루 알루 저는 친구 집에 와있고요 근데 이제 친구는 볼일 보러 갔어요.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수목금토일 6박 7일인가? 아무튼 5박 6일 동안 월요일까지 알로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이 강아지 두 마리를 보기에는 집이 좁아가지고 친구 집도 비었고 해서 짐을 아예 싸서 소름이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좀 생활하면서 기생충 맹키로 <웃음>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요. 짠짠 대한민국 검사의 지게 따섭니다. 정의는 네가 갖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아니라, 제대로 힘든 수어도록네요 목숨이 하나도 남아 소마짬뽕 계란, 삼겹살이랑 땡초를 하나 샀는데 땡초 하나 더 왔어요 월플러스왕, 비빔면, 흰쌀라면, 그리고 마늘, 그리고 생크림 카스테라 우유도 샀습니다 제로콜라 본들로 하나 샀고 식량을 좀 쟁여봐봤고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입니다 이거 할머니 집 가면 있는 그 쌈장 같은 건데 친구네 집에 있더라고요 요거에 상추 쌈 싸먹으려고요 진짜 미친 걸 보기 싫.. 아.. 음. 어, 어. 기다리고 예니데여기서 음. 아니 뭐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지만 다른 난거 없어 밥좀잘 챙겨 먹어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러가 "내가 변했다더니 진짜 변했네 아까 도저소나새가 없어, 뭘 시간이 없어 돈이 없는 거구만. 그냥... 항상 이 새끼 가지고... 새끼 가지고... 이제 밥채집으로는 위험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겠지. 공부 좀 한번 왔나 봐안나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두고 싶어. 무섭. 싶어 너무 흠. 흠. 흠. 흠. 여기들 아침 산책 시키러 나가려고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얘네가 지금 <웃음> 굉장히 흥분했어요. 산책 갈 거를 눈치를 까가지고 부산스러워졌어요, 애들이. 일단 알로 먼저. 알로. 알로. 알로 기다리고. 아. <웃음> 커피 내리는 법 가르쳐주고 왔는데 안 돼가지고 유튜브에 검색해서 좀 찾아보고 있어요 아그레이라떼입니다 누가 그랬잖아. 네, 음식 지금맛 음. 없잖아요. 말씀드렸던 최강진 검사입니다. 아주 쉬워. 세상이 좀 힘들고 음, 사람이 좀. 어떤 변수가 될지 전혀 예상이 안 돼. 그럼 그 아, 너 진짜 안될 이상한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음, 주의사항까지 산책 나갈래 또는 딱 비가 옵니다 할수 있다, 개운할 수 있다 끈끈 앞머리만 내려줘. 정리. 정리. 내려줄까? 주소은 왜? 려 줄까? 왜? 아, 알로, 알로, 왜이소은 주소는... 주소는... 주 그래, 덕분 <목소리나> 그에가규가 그 공정하고 균등하게 일해보니 박진아야. 진아, 잠등 듬듬네. 어. 이거 주려고 내가 알바하는 것까지 온 거야? 응. 어. <웃음> 싸우지 마라. 미카 알로 가, 알로카 너무 가. 가. <웃음> 무거워 내려가 알로 내려가 <웃음> 이번에 여행 때문에 구입한 젠틀몬스터 크렐라데요캐다이 선글라스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막 엄청 찰떡 느낌은 안 나요 시크한 표정을 지어야 할것 같은데 음. 이렇게 쓰면은 간지 날줄 알았는데 흰색 이랑검정색도 되게 고민하다가 무난하게 가자 싶어서 까망이로 했는데 매장에선 흰색을 써봤거든요. 흰색 할 걸로 그랬나 싶기도 하고 더블 컨셉에서 구입한 옷이 좀 와가지고 지금 뜯어보려고 하는데 옷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움츠러드네요. 박스티로 살 거. 괜히 크롭티로 샀나 봐요. 조폭같아. 어깨뽕이 들어간 티셔츠인데요. 왜 이렇게 보이안 살지? 제가 해보니까 어주바이 같네요. 단가라 이어지는 이음새도 마음에 드는데 어 문제는 뭔가 없어 보이는. 뭔가 또 망한 것 같아요 오늘은 광고 영상이 올라가는 날이라서 완성본을 또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정할 곳도 없는지 확인하고 다 고쳐가지고 최종본을 전달드려야 돼요. 컨펌을 받고 약속 시간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돼요. 음. <목소리> 오늘은 대구를 가는 날입니다. 친구가 놀러 온다고 했거든요. 제가 혼자 도마리 보고 있으니까 힘들겠다고 친구가 도와주러 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같이 아침 산책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연락 두절 됐어요. 안놀도 아, 왔어요. <웃음> 아. 와마야 아, 알로야, 싫어. 알로가 되게 뽀가를 잘해요. 수름이랑도 뽀뽀를 안 하는데 알로한테 뽀뽀를 몇번 당했어요. 알로가 이렇게 얼굴 쪽으로 오면은 흠치다치 놀란답니다. 수미도일 오늘은 좌수로 모알로. 입니다. 이모가 하나, 이모가 산책시켜준다 했는데, 노후에 자영업을 하게 되면애견 카페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강아지도 보면서 열어주고 하면 좋겠다 했는데, 쏘름미처럼 순한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미했더라고요. 알로처럼 이렇게 에너자이저. 강아지 한네 다섯 마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꿈은 이기길 깔끔하게 접었습니다. 알루? 알루 뭐해? 아우 아우 아우. 저는 이 알루의 에너지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든가. 알루가 10kg라서 들기도 무겁고 제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제 위로 올라타면은 진짜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친구야. 분명히 아침 일찍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시가 넘었는데도 안 오는 거죠. 알로 이거 줘봐. 줘봐. 줘봐. 저 세트. 아. 질찾기 맞다. 할로 <웃음> <웃음> <헬로>, 왜 그래? 안 <웃음> 예뻐요. <웃음> 얘 목욕시켜야겠다. 아니, 갑자기 왜 저러지? 목욕 또 시켜야겠네. 할로, 가자. 할로, 가자. 할로, <웃음> 가자. 라는 거야? 응. 주말에 또 일정 있고 해가지고 부산에 못올 일이 있어서 예원이가 가영이 집에서 가영이 계란, 예원이 계랑 이렇게 두 마리를 보고 있는데 진짜 혼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오늘 좀 도와주겠지 옷 차고 온대 잘일어나 신기하지? 고기 구울 때도 없고 뭐 된장에도 넣어도 있다 한 살래? 천 원밖에 안 해? 물숟가락라고 이렇게 뼈 있는 거 말고. 어, 이거하다 야, 솜사룻찌개 먹을까? 겐찌가 나올려나 아, 뭐가 맛있다. 바람. 맛있겠다. 들이가는 아, 찌개 여기지. I don't k 뭐 이렇게 제가 n t k n n 볼게 n o 얼 I don't k n 카바밥, 국류식 소주 50? 50? 그것도 50? 얘네 는 콜레가 더 많이 나오면 맛있지 <웃음> <웃음> 이게 많이 나오면 맛있겠지? 아니 계량을 왜 했는데 그러면? 넣트러지게 <웃음> 들고 싶어서 마시다가 입에 걸거리는 게걸내 목욕은 괜찮겠지? 내풍도 없이 다니면 굉장히 들어가네 요리는 가라앉을 때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얘기해줘야 된다 애가 겁을 깼다고 <웃음> 짠한 번은 하자 짠 쟤네들 썸탑? 저 여자가 좋아해 이 준비는? 이 준비는 잘 먹는 거? 고맙다. 그부러가맛있싶 응. 거는 그래 제일 좋아하니까, 규리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제 일이라면은, 잘 벗고 나서는 거, 어. 거 있잖아. 근데 어떡하지, 도와 짱짱한 애들이니까. 응. 아. 성공해서 제일 좋아하니까. 인물 설명에 그게 있어. 규리 인물까지 바꾼 거네? 응. 윤댈? 경맹신. 저 아들이 서른의 마인드로 서너 살로 돌아갔구나, 그라스템끝는 은색 끼었는걸? 이거 삼겹살이 되게 얇은 저름탠에서 묵은 묵은 묵은 일단 이은 묵은 묵은 묵은 묵은 묵은 묵은 묵은 묵은 묵은 묵은 우리 학생이 들어은라 네? 묵은 묵은 묵은 묵은 묵나 묵은 묵은 묵은 묵은 묵은 묵은 묵이 수루, <웃음> <웃음> 아, <소름. 웃음> 숨쉴지 <쉬지? 웃음> 얼굴이 시럽 30 넣으니까 맛있대. 왜그래 얘는 화장하면 눈치까 내가 맨날 화장하고 나가니까. 오늘 수렴미는안 나가. 우리 강아지들 낮잠 시간이야. 수렴미또 오는 거 아니야. 뭐가? <웃음> 뭐가? 이거, 이거. 내가 앞에 있는데? 이할때이거분 싫어하는 거 30분 30분 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네 내만 힘들고 두 마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두 마리를 했는데 또미치는건 나대 근데 렌즈가 좀 괜찮네 화장을하니까좀더 얼른 이 눈알도 브라운으로 깔맞춤 나일로 하네 해물 입로하해다가 고마워. 생일 파 근데 라이터 없네. 한 개만 준비할 뿐이 51년 남았어 저런 음. 빨리 피아노 신고 도대이 우리 집 거는 되게 크잖아 우리도 갖다 싶고 음. 저거는 생각보다 좀 작은 거야 집에서 이거 어떻게 네. 해요? 어머니 아 요새 뭐 먹어? 식단을 해야 돼? 응 보통 응. 먹을 수 있는 거 찾아서 먹는다 응. 너무 좋잖아 <목소리도> 이거 언제 r 왜 이렇게 잘 있어? 살피 죽었어 앉아버리. 진짜 잘먹 너무 예쁘다 맞지이걸 응, 어떻게 하나 샀을까?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다 꽂았대 니네 감성이잖아 그래서 꽃을 에이, 떼고 먹으라더라고? 꽃이 약간 참 감성이 있으시다 음. 유다남도 최상이랑 최하 아니겠네이같은애가이좀 키우겠다. 그래도왜 다+ 들었다 진짜 너무 순하지 않아? 근데 이런 애가 할로한테 이를 드러내는 거는 <웃음> <웃음> 진짜 싫다는 거 아니겠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짠 사촌 언니가 생일선물을 좀 미리 챙겨줬거든요 편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웃음> 아 웃겨 언니가 제 백수라이프 너무 부럽다고 합니다 포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해서 줍니다 언니가 대박 실물 깡패다 좋류는데와 오늘 저녁은 초마 짬뽕입니다. 남하고들의 열렬지지 받아서 생각보다 엄청 밝고 야! 싸우지마! 미술은? 니다 니네 쓰김이 있냐고 아니, 물어보시면 좋지마네그러죠안로자 들어갑시다 왜요? 눈가가 촉촉해 보이는데 호미 응. 하이파이브 하이파 말로 왔어요 응, 응. 주무셔요 잘하고 자자 지금 시간은 새벽 3시고요. 자다가 깨가지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파칭코도 하나 보고 잠이 안 오네요. 지금 너무 정신이 맑아가지고. <웃음> 이탈리아 맛집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원래 계획은 휴양, 관광, 휴양 그 컨셉으로다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예약을 하다 보니까 좀 꼬여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 갔다가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 일정으로 여행을 하게 됐어요. 어, 이탈리아 숙소 예약 다 했고 스페인 숙소 예약도 다 했고 프랑스 숙소 예약도 다 했고요. 항공권도 결제 다 했고 도시에서 도시로 나라에서 나라로 에서나라이동하는 교통 항공권 이런거다 발권을 했고 한국에서 해야 될 예매 뭐~ 예약 이런 거를 마쳤어요 상황을 말했지. 말에... 진짜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됐거든요 해외여행 생각이 진짜 1도 없었는데 다른 친구가 아 오늘 백수면서 시간 날때 멀리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일을 시작하고 하면 언제 멀리 장기로 여행을 해보겠냐고 눈이 뭐하냐고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둘다 귀도 얇고 이래가지고 옆에서 막 가라 가라 하니까 가야 될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일을 다시 하면은 못갈 곳이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아, 가, 가자 우리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을 계획을 하게 됐는데 가자 가자 했을 때 바로 갔어야 됐어요. 꼬물거리는 바람에 저희가 처음에 알아봤던 비행기 값보다 비행기 값도 너무 올랐고 저희가 좀더 빨리 부지런하게 <웃음> 떠났으면은 좀 여유롭게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사람이 많다더라고요. 코노미 남는 좌석에서 누워서 비행기 탄다고 코노미라고 하더라고요. 4월 중순에 이제 비행기 타신 분 후기도 봤는데 또 코노미가 이제 눈치게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코노미를 좀 기대를 했는데 누워서는 못갈것 같고 저희가 이제 백수다 보니까 남는 게 시간이고 없는 게 돈이에요. 시간을 아낄게 아니라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경유를 해서 가기 로했거든요 제가 한 번도 격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장거리를 한 번도 안 타서 격류할 일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인생 첫 격류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무섭고 소매치 가방도 사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너무 진짜 관광객이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관광객 티안 나게 자연스럽게. 맛있어.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게또 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나라 사람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게막 얼굴부터 이미 이번인인데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꾸 그런 영상을 추천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하루에 소매치기 세번 당한 썰, 여권 털린 썰, 휴대폰 털린 썰, 비행기 놓친 썰, 이탈리아 기차 이런 게 연착이지. 잘 되고 지연이 그냥 일상이라고 그러고요. 비행기 빼고 그냥 거의 다 지연이라고 보면 되는 지연이 국룰인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차 타고 고강을 가야 되는데 기차가 뭐몇 시가 지연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놓치고 뭐 이런 이런 영상이 저한테 자꾸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내 미래 같은 거지. 블로그에 대구 여행 포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Yeah. 친구가 원래 내일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오늘 지금 곧 온다고 합니다. 집도 좀 치우고 제 짐도 좀 챙기고 그러려고요. 노트북은 놔두고 가면 되겠고.